안녕하십니까. I can, do... I, can do <웃음> I can do it!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기염둥이메인 i 컬켄 뮤지컬 배우 가수 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애기들이 원하시던 먹방 라면 먹방을 찍어봅니다 o k p 푸라면! 푸푸푸푸푸 라면을 먹어볼 건데. 신라면이에요. 매울 신이에요. 근데 제가 매운 거를 잘못 먹긴 하는데 자, 여기 보면서보시면 소스랑 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이렇게 면발이 들어 있습니다. 자, 스팸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스팸이 아니에요. 마일드 스팸이에요. 좀덜짠 스팸.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함께 할 우리 두이시, 두이시랑 두잇과 그리고 아이입니다. 아이 그리고 제가 캔이고요. 그 다음에 두잇이에요. 그래서 아이캔 두잇. 오늘은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티를 <웃음> 입어봤습니다. 아이캔 두잇. 감사드립니다. 오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자. 오케이, 스팸을. 따지고 보면은 스팸. 스팸 푸. 라면이잖아요. 그쵸? 야 잘좀 썰어봐 일자로 아 <웃음> 어, 어, 늘었어 자 이제 라면을 끓어볼건데 자 물! 물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물을 음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요? 하나 끓이니까 물두컵이라 그랬나? 요?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 스프가 또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물이 조금씩 이제 끈다 싶으면 이제 저는 스프 먼저 넣거든요. 면부터 넣으면 은 약간 뭐랄까 안 좋아요, 그냥. 이을 일단 좀 마셔야겠다. 제가 손이 크다고 그때 화이트데이 날 이제 우유를 한 손으로 잡고 이제 마신 거 보고 이제 아 쟤는 내 거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해주셨는데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큰가요 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여기 힘줄 좀 보이죠 아 근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아쥐 난다 야 오랜만에 근육 쓰려고 하니까 지가 나네 근육도 없으면서 제 이렇게 한 손으로 들수 있어요 어, 손이 큰가나 손이 큰거 보다 다 이겨요 제가 다 잡혀요 예다 잡혀요 오케이 한숨. 오케이 다 오케이 다 이렇게 스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뜨고 조심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요 나와라요 나와라 있는 모자 끌고 있습니다 저는 스팸을 먼저 넣어줍니다 아 좋아, 좋아. 면을 넣어줍니다 물딱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싱거..한 같기도 하네 짜게 먹는 걸 싫어해요 짱입니다 그냥. 물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스팸 넣을 때 왜냐하면 짜게 먹는 걸싫어요 절대 물조절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전 그리고 계란을 좀 반숙 느낌으로다가 야너왜 이러냐 계란을 게다가 두 개를 풉니다. 야너나 이미 왜깼자 <웃음> <웃음> <야. 웃음> 여러분 드디어 스팸 푸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스팸 푸라면 오. 우와 계란 풀려가지고 우와 어 근데 맵다 오 맵네요 진짜 진짜 매울 신이네 나저 신라만 먹을 때 이렇게 맵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먹을게요 잘 들어봐 두이사 음 진짜 맛있다 미쳤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 끓이면서 먹는 라면이 좋더라고요 뭔가 현재 진행형 같은 그런 느낌? 절대 뿌른게 아닙니다 음. 국물도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 맛을 먹는거죠 이 소리가 들리면서 먹어야 딱 음, 제가 끓인 거지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이제 불을 딱 끄면은. 아. 하아. 하아. 하아. 안녕. <웃음> <웃음> 야, 여러분. 이렇게 스팸풀 라면을 먹어 봤는데 굉장히 맵네요 안녕 I can do it!